자, 그럼 지금부터 우리 GitHub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용법을 좀 살펴볼까요? 자, github.com 이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와 보시면 이 GitHub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ign in 이 있고 sign up 이 있는데요. 어, sign up 이 회원가입이고, sign in 이 로그인이에요. 회원가입하시고, 로그인 하셔서, 어, 자신의 계정으로 GitHub에 접속을 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로그인해 들어오면 저랑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될 건데요 어,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GitHub라는 서비스 안에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저장할 저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저장소라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앱을 다섯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각각이 프로젝트일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각각의 프로젝트를 위한 소스코드를 저장할 저장소 5 개가 필요할 겁니다 자 저장소가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? 자 여기 보시면 new라고 하는 버튼이 저장소를 만드는 버튼이에요 리파지토리가 저장소고요 또는 여기 더하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new r e p o s 가 있죠?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소를 만드는 버튼입니다 클릭하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, 저장소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github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welcome 이라고 하는 이름의 저장소를 만들겠습니다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ublic과 private이 있습니다 자, public은 여러분의 저장소를 누구나 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open source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있는 프로젝트는 절대로 public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, 네,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예, 비밀 계정이라고 비밀 저장소 그러면 이 저장소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초대한 동료들만 볼수 있습니다 GitHub에서는 이 프라이빗 계정이 과거에는 유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,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까지는 무료예요.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근데 더 많아지면 그때는 유료가 되니까 그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우리는 좀더 사용하기 쉬운 퍼블릭 공개 저장소를 일단 만들어 봅시다. 자 크리에이트 리파지토리 하면 저장소가 생성이 됩니다. 자 조금 기다려 볼까요?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저장소입니다. 기분 좋지 않나요? 자 박수 한번 치시죠 <웃음> 예. 이 개발자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github 계정은 굉장히 높은 상징성이 있어요 예,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잘 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럼 우리가 github의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github의 저장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는 아깃신 났겠네요 자, Git. 은 github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? 자, git도 github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서 관리되거든요 자 저렇게 검색엔진에서 검색해 보시면 자, 이렇게 생긴 어, 주소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github.com에 Git, git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관리되고 있는 저장소예요 자, 이런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에요. 아, 요게 괜찮은 프로젝트인가? 라는 것에 대한 수감각이 필요한데, 자, 저 같은 경우는 딱 보는 게 뭐냐면, 음, 요거 일단 봅니다. 자, 여기 58,00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58,000번의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다. 라는 거예요. 굉장히 많은 버전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것도 봅니다. 13,046명의 이 협업자들이 예. 그 멤버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리, 이 깃을 만든 창시자 리누스 토발츠도 보이시네요 여기자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만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스타가 저 뒤에 k가 붙어 있으면 k가 1000이거든요 13,000명이 좋아요 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와치는 어, 2,000명이 구독하고 있다는 뜻이고 포크는 이걸 복제해 간 사람이 18,000명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. 이러한 수치들에 익숙해지시면 딱 보자마자 아이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. 자 그럼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클론 와 n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? 클릭해 보세요.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은 이제 깃을 이용해서 쓸때 필요한 정보고요. 깃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저 소스 코드나 저 파일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 ZIP 버튼을 클릭해서 그걸 압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. 자, 그다음에 화면 구성을 좀 보면은 여기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이 t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루고 있는 파일들입니다. 그리고 이 위에 58,00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저 파일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버전이에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, 이걸 클릭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리스트, 제일 위에 있는 리스트는 가장 최근에 수정된 버전을 나타내고요 이 기스터라고 하는 분께서 수정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한번 클릭해 볼까요? 클릭해 보면 어, 버전에, 저 변경사항에 속하는 파일이 또는 파일들이 나타납니다. 자, 거기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어 추가되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. 혹시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걔는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제거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는 5만 8천번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프로젝트로 들어와 볼까요? 소박한 하지만 얼, 얼,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알수 없는 자 우리의 프로젝트 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의 프로젝트에도 이제 뭐 해야 돼요?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 버전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또 협업자들을 초대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생산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기시라고 하는 툴의 구체적인 사용법은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버전을 만들어 봅시다.